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드디어 컴백 그녀들이 돌아왔습니다 원래 몇달 전에 발표가 되기로 했던 곡인데 우리 으, 사건이 있었잖아요 <웃음> 2월 17일 2020년이 돼서 공개가 됐죠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즈원 피스타 컨셉도 되게 기대가 되고, 축제 분위기라고 하니까, 아, 어, 나 굉장히 흥 코트를 잘해야 될것 같은데 어떡하지? 막 너무 흥분해가지고 혼자 또 날뛰기만 하면 안 되는데. 한번 얼마나 흥나는 뮤비인지, 흥나는 댄스가 있는지, 노래는 어떤지 같이 한번 볼게요. 오, 오, 음, 시작부터. 별빛이 하늘에 밤하늘에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배경이 나왔는데 자 멤버들 전원이 처음에 나온 요 장면에서도 별? 아니지 달 아르테미스가 앉아 있을 것 같은 달이 나왔어 뭔가 왠지 우주우주스러운 것들이 계속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오 이쁘다 이쁘다 음 앞에 지금 누구지? 멤버들이 많긴 많구나. <웃음> 계속 일단 볼게요. 아, 이뻐, 이뻐. 어. 헉. 원형, 역시 원형이구나. 쫙 갈라질 때 지금 대형이 되게 군대스러웠어. 어, 시작부터 굉장히 좀얍 잡혀있는 느낌이네요. <웃음> 앞으로 나올 댄스가 여간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벌써 짜고 오는데 아 이뻐 이뻐 음어요 배경은 또 뭐죠? 아그 썸네일에 있는 그건가 보다 썸네일 잡혀있는 그 배경인가 보네 이건 좀 모래성? 성인데 모래성인가? 띄웅 차있게 아, 이뻐 이뻐 아, 어 누구야? 히토미 아, 굉장히 이쁘네요 제일 데뷔 초반이랑 느낌이 많이 바뀐 멤버인 것 같아 나 순간 못 알아봤어 어? 이건 또 그림이 나왔네? 어, 요새 좀 현대 예술이 우리 좀케이팝에서 대세인가? 되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여기도 이거 정말 추상, 추상적인 추상 추상화가 나왔네요 어 누구지? 나코 와 상의 꽃을 꽃 이거 꽃 시리즈죠? 지금 딱꽃 요대요 꽃이 피어 솔직한 안무 정직한 안무 대형으로 이거 약간 부채춤 부채 휘날리는 부채춤 대형 같기도 하고 부채춤 꽃잎 휘날리는 그런 대형 같아요 비슷해요 아주아주 아주 누가 봐도 꽃잎 <웃음> 어. 기가 여기 이게 분위기들이 장면들이 다좀 분위기가 많이 다른데 요 지금 장면이 그거 같아요 시작 부분에 잠깐 진짜 0.몇 초간을 스쳐 지나갔던 그 그림 그리고 나코 등장할 때 배경으로 있었던 그 그림 추상화 그 그림을 공간화 시킨 거 그게 지금 요 배경인 것 같아요 그 그림 속에 지금 멤버들이 들어와 있는 그런 것 같아. 어? 어? 백조? 100조? 백조야? 잠깐 작년부터 뭐야? 스완? 어? 트렌드인가 진짜? 백조 백조? 여기서 아니 지금 레드벨벳 방탄소년단 이어서 아이즈원도 여기서 또 블랙스완까지 나오는 건 아니겠지? 백조인데 이건 지금은 은비 백조인데 백조, 백조, 백조. 자, 아까. 오, 리본, 리본. 그치, 백조. 지나갔어. <웃음> 어, 지금 지나갔는데 여기 멈춘 부분 너무 이쁘네. 오. 아, 지금 딱 여기 뒤에 배경 열리는 거. 배경 있죠. 아, 근데 히토미 진짜 이쁘다. 춤추는 것도 좀사비 부분도 되게 흥겹고 딱 어깨춤을 추게 만들거야 이런 리듬이고 멤버들도 진짜 춤을 좀 그렇게 추고 있는 것 같아요 흥겹게 흥겹게 흥겹게 누가 봐도 흥겨워 아르테미스 아르테미스 좀 진짜 너무 현대예술스러운데, 지금 우리 아이즈원 이때까지 컨셉에서는 요런 거는 잘 없지 않았었나요? 그쵸? 되게 현대예술스럽고 살짝 난해 난해해 보이는 것들이 좀 있는, 있는데, 또, 또, 또, 토끼들 궁둥이를 쭈네밀고 있네. 우쭈우쭈 우쭈우쭈 우쭈쭈쭈쭈쭈쭈 선수가는 보살. <웃음> 느낌이야. 아, 이뻐, 이뻐. 뭐야, 무슨 일이야. 음. 음. 어, 아, 여기, 아까부터 이 원형. 특별한 원형 요것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채연 등장했을때도 리본 리본 들고 채연이 등장했을때도 그렇고 지금 여기 배경도 와 이거 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비싼 작가 있어요 살아있는 작가 중에서 제일 비싼 작가 제프 쿤스라고 그 작가 작품에서 많이 쓰는 원형 그거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아니시 카푸어라는 작가 스럽기도 하고 어쨌든지 되게 현대 예술스러워요 이렇게 퍼져 있는 것도 이렇게 보자기 같은 거 우리나라 현대미술 작가 중에 이런 식으로 보자기 가지고 작업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코본 작품 같기도 하고 반짝반짝 하루가 반짝. 날리면 백조 백조 백조 나왔어 백조 오! 아 여기 진짜 우리 쌈무 선이 이렇게 쫙쓸때 선이 너무 이쁘다 춤출 때 진짜 깔끔한 선을 쓰는 것 같아요 되게 선 이쁘다 오 진짜 깔끔해 음. 이뻐 이뻐 깃발 뒤에 깃발 들고 있는 거죠 깃발 들고 이제 깃발을 아까 모래 위에 꽂으러 가는 건가? 아 그치 <웃음> 꽂으러 가야지 꽂았어 오 파티 파티 라라랜드 라라랜드 오, 오, 오. 열렸어 문이 밤이, 밝았습니, 밤이 밝았습니다 이제 축제를 본격적으로 즐기는 거지 여기 뒤에 위에 떠 있는 원형들 달 옆에 있는 행성들일까? 저것들도 이제 반짝반짝 불이 켜졌어요 어, 채연이 채연이 채연이 와, 저 장면으로도 아 나는 굉장히 시원하게 춤을 잘 추는 사람이다 라는 게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쌈문은 깔끔 깔끔 깔끔 진짜 아이돌 깔끔. 요 춤선이면은 채연이는 진짜 깔끔한데 시원. 그냥 어. 파워 댄스. 야너 전문 댄서? 그런 시원함 시원 시원해. 근데 또 어두워졌어 근데 아직 우리 블랙스완은 안나왔어요 그쵸 블랙스완은 안나왔고 백조만 나오네 여기서는 백조까지만 나오려나 봐 근데 그 지금 옷이 블랙이안 화이트 이긴 한데 이것도 모티프다온 건가? 아니야 서커스? 그런 서커스 같은가? 치어리딩? 응원단장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데. 그쵸? 블랙스완 모티프는 아닌 것 같고. 응? <웃음> 어. 우리 아이의 좋아한 무대, 무대? 아니고 뮤비. 굉장히 잘 봤고. 이 뮤직비디오 안에서도 댄스가 굉장히 뭐 없지는 않았는데, 댄스적으로 이렇게 리뷰를 하기에는, 그렇게 뭐 많은 요소들을 볼수 있을 만한 영상은 아니었던 것 같고, 어 이제 좀 비주얼적으로 임팩트가 강한 영상이지 않았나 싶어요. 노래도 노랜데, 진짜 이 뮤직비디오에서는 영상미, 조합이 너무 잘 어울렸던 것 같아서, 충분히 뮤비도 진짜 잘, 어, 이미 잘 되고 있는데, 더잘될것 같아.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의 지원한테, 지금 좀 굉장히 예민한 시기잖아요 푸듀 사건도 있고 있으니까 엑소와는 아예 활동도 멈췄고 조금 딜레이 된 상태에서 이 노래가 나왔는데 이건 시기적으로 조금 더잘된것 같기도 해요 물론 이게 밀려서 이 아이즈원을 기다리는 팬들한테는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 일이기는 했겠지만 음. 완전 한겨울보다는 이렇게 봄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그리고 봄이 됐을 때까지 듣기 딱 좋은 노래인 것 같아서 음, 어떻게 보면 아이즈원한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네, 아이즈원 노래가 지난번 노래 그 비올레타 부터 좀 그런 것 같아요 라비앙로즈는 저딱 처음에 들었을 때 바로 느낌 팍 왔었거든요 아 이거 진짜 라라라라비앙로즈 완전 로즈 정말 로즈다 여기에서 딱 장미향이 솔솔솔솔 솔솔 벌써 나는 것 같은 그런 노래다 하고 한 번에 느낌이 확 왔었거든요 근데 비올레타는 라비앙로즈가 워낙 강했으니까 그만큼의 임팩트는 없는 것 같고 한 번에 확 꽂히는 느낌은 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요번 노래는 조금 약한가? 이랬는데왜또 듣고 나서 조금 있다가부터 계속 계속 계속 맴도는 노래 있잖아요. 비올레타가 그랬던 노래였던 것 같아요. 그러고 나중에 좀 지나서 다시 듣게 되는 그런 노래였던 것 같은데, 요 노래, 이번에 피에스타도 한 번에 쾅! 꽂히는 이런 거는 라비앙 로즈만큼의 임팩트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, 얘도 조금 비올레타처럼 나중에 갑자기 밥 먹다가 펜스다 음, 나나나 이렇게 흥얼흥얼거리다가 어 내가 이 노래를 어떻게 알지 이거 무슨 노래지 내가 왜 흥얼거리고 있지 의문 의문 고민 어 뭐지 이러다가 다시 찾아 듣게 될것 같은 어 그런 흥겨움이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결론은 많이 듣게 될것 같다